안녕하세요 켄코입니다 NT-USB 마이크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별거 없고요 일단 이전 영상을 제가 녹화를 했, 했는데 음질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너무 텁텁한 느낌이 나가지고 원인이 뭘까 이전에는 이러, 이러, 이런 식으로 그 텁텁하지 않았는데 어, 찾아보니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설정 사운드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시스템의 안에 소리로 네 입력은 마이크로 해주시고요 네, 사운드 제어판 들어가서 네, 선택된 그 녹음 쪽으로 녹음 쪽으로 가서 선택을 해주시고. 네 저거는 마이크는 100%로 해주시고요 네, 고급에서 문제였어요 이전에는 전화음질이었는데 지금은 dvd 음질로 바꿔놨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<웃음>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와 같이 확실히 음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,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